안녕하세요. DBR 읽어주는 남자들의 김남국. 예, 안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DBR 297호 아티클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문 학술지죠. 음. 그 경영학 전문 학술지 에 실린 아티클 중에 조금 이렇게 실무에 좀 도움을 주는 아티클을 소개하는 저널워치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저널워치 에 실린 그 아티클인데요. 학술지는 어드미니스트리브 사이언스 코털이라고 이제 경영학 매니지먼트 분야에서는 가장 음. 좀 권위를 인정받는 음. 그 학술지고요. 어, 이 저자도 어, 로리 맥도널드, 하버드 대교수, 캐슬린 아이스나트 스탠퍼드 대교수, 뭐, 이쪽 매니지먼트 분야에서는 뭐, 정말 굵지에 정말 연구 논문들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는 뭐, 가장 왕성한 그, 어, 학술 연구들을 하고 있는 어, 이 학자들입니다. 이 되게 훌륭한 학술지에도 실렸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실렸고, 디 b 알도 이제 이게 또 흥미로우니까 또 쉽고 막뭐 이랬을 정도로, 네. 어, 좀 아이디어가 좀 브릴리언트 하다. 네, 네. 이 아동 심리랑 네. 경영이란 좀 전복을 맞습니다. 시킨 것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동 심리학자가 발견한 그 지식을 음. 어, 이렇게 경영학으로 전복 시켰는데 음.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 파튼이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가 이렇게 3세에서 5세 정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관찰을 해 보니까 애들이 노는 거예요? 네, 굉장히 특이하게 놀더라. 어, 어떻게 놀죠? 영어로 패러렐 플레이라고 해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병행놀이라는 음. 개념으로 표현을 했던데 예. 핵심은 그겁니다. 얘네들은 가까운 곳에서 놀지만 절대로 함께 놀지는 않아. 어. 같이 이렇게 뭔가 협업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좀 어색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자기만 놀이하는 건 아니에요. 음.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다른 친구가 노는 방식도 이렇게 이렇게 음. 보다가 좀 따라하기도 음. 오, 오 재밌어 보이겠다. 오 재밌어 보이네. 그럼 나도. 이제 자기도 해요. 네. 근데 결국은 또 이렇게 좀 따라하다가 또 이제 자기 음. 이걸로 또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큰 아이들은 주기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쭉 몰입하다가 잠깐 멈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음. 뭘 했지? 이걸 보다가 약간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음. 뭐 이게 이제 패러를 플레이의 이제 핵심입니다. 어. 이건 뭐냐면 어 이제 기존 기업들은 기존의 전략들은 이제 막 경쟁자를 분석하고 시장 환경을 분석해서 막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고 음. 뭐, 뭐 이런 건데 예, 예. 이그 논문 저자들이 얘기한 거는 이제 전혀 새로운 시장을 음. 개척해야 되는 스타트업이나 음. 아니면 지금 없는 시장을 뭐 기존 기업도 전혀 뭐 저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쪽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쪽에는 병행 플레이와 비슷한 플레이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더라 고요 어떻게 보면 의도하거나 목표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네, 그런 환경, 맞습니다. 상황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지금 없는 시장이에요 네, 네. 뭐 예를 들면 차량 공유 서비스 네. 이런 건 옛날에 전혀 네. 없었잖아요 그때 그 플레이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네. 패럴렐 플레이 하는 3세에서 5세 아이들의 음. 행동과 되게 유사했고 그리고 그런 플레이들을 한 친구들과 안한 친구들을 놓고 봤더니 패럴렐 플레이 비슷하게 한 친구들이 훨씬 더 성공하더라고요 대체로 보면 예를 들면 차량 공유 업체도 예, 예. 그 비슷하게 차량 공유 비슷한 걸 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었다는 거예요 어,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 사이드카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대요 예. 근데 이제 얘네들은 여러 명을 네. 태우는 그 정선이 비슷한 애들을 이렇게 엮어 가지고 여러 명을 태우는 모델로 처음에 이제 시장에 진입을 했고 진라이드라는 회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여기는 그 카풀 아시죠? 예, 예. 뭐 출퇴근 시기에 뭐 카풀하는 어, 이런 거 이제 매칭하는 그런 서비스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우버는 처음에는 그냥 아예 차량을 예. 이렇게 구비를 해서 고급 그 차량 호출 서비스로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예. 뭐 차량 공유 서비스가 나중에 시장에서 어떤 모델이 지배적인 모델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 서로 각자가 전혀 다른 모델로 시작을 한 거예요 타사의 네. 모델들을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뭐 벤치마크 그렇죠, 그렇죠. 또 네. 추가적인 아이디어 이런 그렇죠. 것들이 조합이 되는 네. 거군요 네. 그래서 어, 타사와 차별화된 어떤 모델을 막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사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쟤는 어떻게 하지? 쟤는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중에 하나 빌려와서 내걸를 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보면 이제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 원래는 이제 자가용 호출이긴 한데, 여러 명을 태우는 모델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 이게 좀 너무 설계가 복잡한 거예요. 이게 막 동선 맞추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한 명을 태우는 모델로, 그냥 뭐 내가 예를 들면 어딘데 어디 가고 싶어. 이런 모델로 이제 뭐 살짝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바로 이렇게 앱에서 되게 쉽게 결제할 수 있는 모델들을 이렇게 도입을 했고, 이제 그거를, 음. 경쟁자들이, 오, 저거 괜찮네. 그래서, 뭐, 우버 같은 회사는 전혀 다른 모델. 음. 그러니까, 막, 고급 호출, 뭐, 이런 거 하다가, 오, 쟤네, 흙이 봤더니 괜찮네. 네, 이러게서 네, 이제, 고모델을 네, 그 네. 이제 도입시키는, 이런. 모델이 저는 이 아티클을 읽다 보니까, 음. 이제, 그런 표현이 생각나던데요. 음. 기업들도 일정 부분은 좀 사교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네. 그래서 뭐 협력, 제휴, 네트워크 뭐, 뭐 이런 화두들이 함께 어이 아디클에 녹아들어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시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가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얘네들은 테스트를 해봅니다. 뭐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고 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뭐 이것저것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음. 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에 이렇게 몰입해서 이제 자기 방향을 이렇게 찾아내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여러 가능성이 있는 하는 것들을 테스트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가 하나의 그 방법을 음.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게 아까 조금 큰 애들은 조금 멈춰서서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본다고 예,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 잠시 예. 서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음. 좀 어, 여기까지 했네 음. 어그 다음에 이제 기다렸다가 고민을 해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길을 찾기도 음.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많은 스타트업들이 하는 뭐피봇 같은 예. 그런 음. 개념인데 뭐, 예를 들면 드롭박스 같은 경우도 그랬다고 한다. 이렇게 파일 공유, 아이고 처음에는 이제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개인들을 유저로 끌어들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탁 멈춰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이 길로 계속 갈까? 아니면 또른걸또 해볼까? 엄청 음. 벌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사용자들은 많이 확보했고 예. 이름도 유명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전략을 확 바꾼다. 그 기업들 대상으로 한 B2B 영업, 그러니까 뭐 협력, 공유, 막뭐 이런 툴을 이제 계속 기능들을 장착해서 이제 그 사업 모델을 전환해서 이제 좀어 실질적인 이제 비즈니스 창출하는 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다음에 뭐 있기도 했었지만 다음도 초창기에는 한메일이라는 그 메일 서비스로 그렇습니다. 시작을 예. 했거든요. 뭐 네이버도 검색이라는 서비스로 시작을 한 거. 근데 이제 시장의 변화에 따라 자꾸 살들을 붙여 나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포탈이란 지금의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차별화보다는 이제 다른 아이디어를 확 빌려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뭐하지? 비슷하게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헤매고 있는 친구들 몇 명은 있거든요. <웃음> 걔네 친구들은 뭐하지? 막 이런 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빌려오고 막 여러 군데서 빌려와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를 찾아서 확 한번 몰입하는 거죠. 예, 예. 그런 다음에, 몰입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 다시 이제 잠시 멈춰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잠시 멈춰서서 전혀 다른 또 방향에서, 네. 어, 살 길을 찾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대표적인, 어, 좀 불확실성 속에서 기존 모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정해져 있다. 뭐 치약, 뭐 이런 거는 이제 차별화하고 뭐 네. 세그멘테이션, 타게팅 포지션 이런 게 이제 통할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어, 그 양치와는 전혀 다른,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어 치약 칫솔이 아닌 뭐 예를 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뭔가 양치 습관을 한번 혁신을 해보겠다 이런 경우에는 어, STP 뭐 이런 거잘안 된다고 하죠. <웃음> 그러니까 창의성 창의력 이런 책을 잘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봤는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무인도에 혼자 있을 때 절대 나오는 게 아니더라라는 음,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더라 이런 생각이 또 나네요. 어, 창의성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연구소에 처박아 놓고막 이런 거는 좀답이 아닌 거죠. <웃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